저희 똑같아. 이쁘게 싸워도 좋아. 무조건 죽어. 진짜 한대 치고, 한대더 치고. 더가지고나 이걸로, 이걸로 얘가 두 마리 이상 가고, 변하고, 얘를 어차피 못 잡은단 말이야. 오케이, 대적대적시대 좋았어. 가줘 죽지 않게 가줘 좋아, 대적시대가줘 좋았어. 얘네들만 결하면 돼.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긴 졌는데, 이거, 이거 괜찮게 싸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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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칠 생각 밖에 없어. 어우, 야, 나 방울뱀은 확정으로 나오네. 야, 저거 냄새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아, <웃음> 뭐 하냐? 야냥 계속 세 개씩. 뿅뿅안개으로여기르나한 번은 볼 테이프. 여기 서요 여기 시작했어요. 여기 시작했어요. 여기 여기 시작어요 여기 시작됐어니여시작 여기 시작어요 여기 시작어요 여기 시작했어요. 여기 시작했카 이거는 용쪽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노은랑으오레벨이죠 그렇죠. 뭐 지금. 게다가 이거 토큰 네. 확률까지 해놨죠? 어, 망콘도 두 번을 보기 때문에 와, 에이,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촉박해야 할 거예요, 지금. 지금 네. 7 턴이기 때문에 칼레코스랑 네. 흉합체를 합쳐서 3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일단 1칼레, 2칼레. 앞에서 지금 중합체 3개 나왔습니다, 용. 벌써. 뿅야. 하고 굉장히 빨라요. 더아 역시 할까요?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이거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고시 역시 고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지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예고. 걸려. 이지수 있나요? 그렇지. 아, 이거요 와, 와 빠르네요, 진짜. 여기 어. 판단이 다, 다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게다가 저는 음. 저기서 이제 카드가 쇼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정제 와가지고 와, 이게 갈라크론드가 아, 100배기 떴네요. 37램 확정. 이야. 저는 와, 개인적으로 이거. 조만간 이제 대회 카드가 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렇게 빠른 타타밍이면은 아유, 치였어요. 출락이죠, 이러면. 아, 이거. 아 이거 티였어요! 블라크론 출락이죠 이러면 블라크론 들 말이 안 말해! 이거... 이것 좀 억울해 할만 하겠는데요? 아. <웃음> 이미 이미 <웃음> 게임은 끝났고 롤 많이 쳐서 미션이나 빼죠 독이 있어. 아, 독을 잘라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47데나오다아 근데 이거 46 데미네. 아48 데미 최대 데미지죠. 아 이거는 재미 없지. 아 아, 이거는 재미없지. 아. 아니, 진지하게 써야지. 황카범 어, 나오겠지, 애들. <목소리> 세계 운명이, 세계 운명 세계 운명이. <목소리> 안다 <나왔다. 목소리> 천장에서 분위기 좋은데 조지 딱 되라 간다 수많이 나쁜 어올어야 되는데 오, 조지 대박 피관리 잘 했는데 조지 대박 알게 된건 이분들 수자라고 해도 단한 명의 힘으로 군단에 맞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외전처럼 하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하라. 어제로스라. 오기야, 자. 오기야, 쳐. 뭐 아직까지. 아 근데 이거 좀 이제 미안해서 못 하겠네요. 조지 게임 접었을 텐데. 오기. <웃음> 조지 게임, <웃음> 조지 접었을 텐데 이거. 오. 소자라고 해도 단한 명의 힘으로. 공당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예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다 파라 아제라스!